오늘은 여호와의 날 요엘서 2장 28절 32절 말씀입니다 자 여호와의 날 요엘 말씀입니다 자 요엘서는요 그 이름 뜻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호와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무슨 얘기일까요 여호와를 여호와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증거하게 된 이유입니다 자 시대는 한 8, BC 835년에서 한 800년경 사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장소는 남유다입니다 그리고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 백성에 대한 과거와 미래에 대한 심판 그리고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주제는 유다의 재검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미래, 이방인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1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 것처럼 하나님과 백성에 대한 과거에 대한 심판이 있고요 2장과 3장은 하나님과 백성에 대한 과거의 심판과 미래, 그 다음 회복이 <웃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메뚜기 때의 황폐, 여와의 날, 열국의 운명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주제는 역사적으로 과거의 당시 침략자들 그 다음에 예언적으로 미래에 일어날 침략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미래에 대한 침략자들은 아수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유에스는 어떤 예언서가여와의 날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해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 자체가 무슨 얘기입니까? 심판의 날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자, 요엘과 아모스의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왜 이걸 그랬냐면, 시대적으로 왜 아모스가 그 요엘서가 그 전에 쓰여졌냐, 그걸 보기 위한 겁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아모스에서. 그요에서에 있는 그런 그 성경 구절을 이용하고 을 있습니다. 자, 일장 사절에 보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늑치가 먹고, 늑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를 어, 아모스 사장 구절에서 뭐라냐면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란 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니 그래서 아모스가 이렇게 그, 그 인용을 했고요 또 3장 16절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시원에 대한 말씀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와께서 시원에서 불을 짓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의 자손의 산성이 되신 이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1장 2절에 뭐라고 나냐면 그가 이르되 여와께서 시원에서부터 불을 짓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라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 3장 18절에 보면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린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흐릴 것이며라는그 말씀을 9장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은이라라고 단 포도주에 대해서 이 포도에서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아모스서보단 요엘서가 빨리 기술이 됐다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그 여기 요엘서가 나오죠. 요엘서 보면, 어, 요에서 보면 여기 나오는 것들이요. 요엘서에서 보면 나와 있는 것들이, 요유대스이 겁니다. 그요에서서 그러니까 보면 아시아 예후 엘리사 요엘 그렇게돼 있죠. 그러니까 그 남유다에서는 저요하스 왕, 그 다음에 그 거기에서 뭐냐면 그 아스루, 그까 그러니까 아라망하고 항상 얘기했는데 베나 다고그 다음에 하시엘 왕들이 괴롭혔던 거죠. 그 다음에 그 아수르에서는 살만에서 3세인데 그 당시에는 아예 그 남유다나 이스라엘을 갖다 침공하지 않았던 상태입니다. 어디에요? 아람왕들이 항상 괴롭혔던 거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얘기했던 것들, 아수르 침공 때가 언제였냐면 여기 어, 디글라 빌라세 빌레, 3세가 왔던 거죠. 그 르신왕하고 그 당시 나왔던 것이 그 그러니까 아수르 침공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을 그 지금 예언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 그러면 요 쓰여진 배경이 어떻게 되냐 보면, 아, 예우가 그, 그, 그니까 지금 예우가 보면 우리 현재도 지금 예우가 있죠. 그죠? 예우가 누구냐? 저는 뭐 검찰청장인 그 윤석열 그 청장을 저는 예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나머지 하는 사람들은 뭐 여러 사람도 있겠죠. 조국서부터 여러 가지. 뭐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대역대야 22장 6절에서 9절에서 말씀을 보면 요람이 아람왕 하시엘과 싸울 때그 다음에 뭐냐면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왕 여호람의 요오람, 아들 아사야자라가 아사야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더라다고기하죠 그러면서 얘기하면 아시아는 사마리에 숨었더니 예우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우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를 진심으로 뭐요? 여호와의 구원던 여호사브의 아들이라고 하고 장사였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왕위를 갖다 지키지 못하고 죽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보냐면 육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아사랴라고 얘기하는데 구절에서 보면 아하샤라고 내는데 똑같은 사람이라 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역대. 아, 아 참,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역대화 22장 10절에서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그 아하시아의 아시아, 어머니 아달라가 왜냐면 아하시아가 죽어버리죠 예후가 죽여버리고 나니까 그 왕선에 있는 모든 사람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거기에 낳는 그그 아하시아가 어머니 아달라의 자기 아들을 준 것을 보고 유다 왕국의 씨를 전부 다 진멸해버렸죠 다 죽여버린 려버 거죠 그러니까 왕, 왕이 딸까 그러니까, 어, 아달라아 아달라가 아달라의 딸인 그 아, 아달라 딸니 여호사밧 그니까 여호세바 여호세바가 유모하고 같이 그 아들 요하스를 갖다가 숨겨놓죠 그 침대 밑에 숨겨버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데리고 갖고 그 자기 남편 제사장 여호야다 여호야다 그 성전에다가 한 6년 동안 치우죠. 그래갖고 그 동안에 아달라가 나라를 갖다 다시리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합니까? 예우가 어떻게 해요? 이세벨을 또 죽여버리죠. 예우가 이세벨에 오니 이세벨을 듣고, 어, 너희가 왔구나. 그러면서 뭐요? 네가 너희 죽이는 주인가 너구나. 너 평안하냐? 라고 옵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가 예우가, 예우가, 야, 내 편의 대자가 누구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내 시들이 예우를 갖다 창문에 확 던져버리죠. 그래갖고 죽여버리죠. 그래갖고 그예언대로 그의 피가 땀과 말에 튀더라고죠 땀과 말에 튀더라고, 튀더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네 시간 던져버리는 거죠, 창문으로요. 자 여기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뭐냐면 오무리가 에발 그러니까 시돈의 왕이죠. 에발과 뭐요? 예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결혼 동맹을 맺어갖고 이세벨을, 그러니까 시돈 왕 에발의 딸은 이세벨과 아합이 결혼시키죠. 그래갖고 결혼 동맹을 다시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결혼 동맹을 만들어갖고 또. 이 아합과 여호사밭과 결혼동물을 만들어 갖고 이세벨과 아합의 딸인 아달레와 여호사밭의 아들인 여호람과 여람 그러니까 결혼을 시키죠 그래서 결혼동물을 만들어버립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되죠 역대화 18장 1절에 보면 여호사밭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감과 호민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여호사밭이 엄청나게 그 불을 많이 착축한 사람이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 아합이 여호사벨에 길라라못으로 가시겠느냐. 그러니까 길라라못 가서 우리가 아람왕을 좀쳐치러 갑시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오 어, 그럽시다. 내가 당신과 같으니까 갑시다. 내 백성이 당신 백성이고 당신 백성이 내 백성이니까 같이 갑시다 하면서 가다가 왜냐하면 이 아합이 요령을 펴갖고당신내옷 입고 가시오라고 가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아람 사람하다가 화살을 맞아갖고 죽어버리죠. 이게 그게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요령 피다가 결국은 아비 죽어버리죠. 자 볼게요. 그럼 여기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아달랴가 이제 무슨 얘기냐면 아달랴가 여호람이 죽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호람이 죽으니까 아달랴가 대신 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왕이 돼갖고 통치를 하죠. 그러면서 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호람의 그러니까 이 나머지 뭐냐면 자기 남편 남편한테 동생들이 여호사밭이 여호람한테 여우 왕위를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아사리아 아하엘 여하엘 같은 그 동생들한테는 돈을 줘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동생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 저 죽여버리죠 그러고 난 상태에서 어떻게 됩니까 여호야다는 어떻게 여호야다가 그러니까 아달랴아가 아시아까지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요하스까지 죽이려고 그러죠 그니까 러 자기의 손자를 손녀 손 죽여버려라 리 하는 것때 누가요? 그 여호세바 자기 고모가 고모의 남편인 고모부가 여호야다 제사장이 여 요하스를 살리죠. 살리는 상태인데 왜 그러냐면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요하스가 아주 좋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떠한 멘토하고 같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요? 해 요하스가 그 여, 그러니까 여호야다의 아달 스가랴. 그러니까 저기 뭐예요? 저 사춘이죠, 사춘. 사춘이 뭐예요? 고정 사춘한테 어장 고정 사춘이 그 우상을 섬기고 막 그러니까 스가랴가 뭐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요하스가 죽여 버려요. 이런 이런 내용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 내용을 보냈고요 그러니까 이쓴시기가 언제냐면 아달랴하고 요하스왕 시절 그때쓴 거라고 보시고요. 고에 나올 때 이제 예후가 같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11기 하 11장 12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냐면 그게 이런 얘기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왕관을 씌우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결국은 뭐냐 반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달라가 반역이다 반역이다 그러면서 웃을 찌면서 얘기를 하죠 그럼사는 얘기가 뭐냐면 너 반역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뭐냐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를 죽이지 말아라.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그 경호원들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죽이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면서 뭐냐면 성전은성 거룩한 곳이니까 죽이지 말아라. 그러고서함 얘기가 뭐냐면 나가서 길거리에서 죽여라. 그래서 길거리에 가서 죽임을 당연한 거죠. 이렇게 된 상황이라고 보십니다. 요 상황에서 뭐냐면 요엘서가 쓰여졌다고 보면 될 겁니다. 자. 자 역대와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제가 여기 제목을 썼지만 우리에게 멘토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렇겠습니다 역대와 이사장 1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요하스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40년 동안 다스린 이라고 얘기되어 있죠 근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하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같이 있느냐 누구와 같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요하스가 뭐라 하냐면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그 다음에 석수가 목, 목수를 고용해서 여호와 전을 수리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그 여호야다가 그러니까 제사장이 같이 있을 때는 정말 착한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죠 근데 죽고 난 다음에 자 여기서 보면 어, 역대와 이사장에서 보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요아스가세워졌게 바로 여기입니다 자 여호야다가 죽은 후 뭐라고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뭐라고? 여호와를 믿지 않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요여호야다들 스가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어째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해. 어 그럼 안 되잖아. 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렸어. 버릴 거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끌고 가고 돌로 쳐죽여버려요. 야, 쟤가 죽여버려. 라고 합니다. 요하상이와 같이 스가리아 아버지 여호에다가 배포눈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자, 신원하여 주옵소서가 뭘까요? 하나님 복수해 주세요. 저는 어떻게든 지 죽여버려 주세요라고 한 겁니다. 자, 요하스가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다의 아들을 피로말며마 반역하여 그의 침상에서 쳐서 죽인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돼요? 똑같이 죽게 됐다는 얘기죠. 자, 자 요에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에서 1장 1절, 4절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요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요에게 엘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거죠. 자, 늙은 자들아, 너희 조상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를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죽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더라. 자, 그래서 제가 말입니다. 이게 뭐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그 팥충이가 그 그림을 찾으려고 러니까 팥충이도 메뚜기고 메뚜기도 메뚜기고 느치도 메뚜기고 황충도 메뚜기고 전부 다 메뚜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한번 쭉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n a v 에서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로커스트 수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 로커스트 수엄은 메뚜기 떼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레이트 로커스트 그러니까 뭐예요 아주 큰 로커스트 그 다음에 영 로커스트 그러니까 어린 로커스트 그 다음에 아더 또 다른 메뚜기들이 뭐예요 먹었다라고 얘기합니까? 전부 다 메뚜기들이 먹었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나왔던 그 메뚜기가 다 똑같은 거죠. 그러면 e s b English Standard 버전에서는 뭐라고 나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커팅 로커스트, 커팅 로커스트. 모양을 그, 그, 그, 잘라먹는 어떤 뭐, 그런 거라고 볼,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스워밍 커스트 메뚜기 때 하핑 로커스트. 하핑 로커스트가 바쁜 로커스트거든요. 디스트로잉 그러니까 로커스트라는 것은 결국은 뭔가 그... 아주 그냥 파괴적인 그런 그런 것들이 있다는 그러니까 전부 다 거의 다가 뭐냐면 메뚜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커팅 로커스트, 스워밍 로커스트, 하핑 로커스트, 디스트로이 로커스트 이런 거 거의 다 전부 다 메뚜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메뚜기가 다른 메뚜기도 약간 다 타져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고 생각하면 되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킹 제임스 버전에서 뭐라고 나냐면 파머 웜이라고 나오고 로커스트, 그 다음에 캔코 웜, 그 다음에 캐터필러, 필러라고 얘기 나옵니다. 이게 결국은 이게 뭔가, 이게 과연 어떤 건가를 찾아보니까 이거예요, 이거예요. 자, 파머 웜은 나방으로 보이거든요, 나방. 그 다음에 로커스트 메뚜기고요. 캔코 웜은 자볼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뭘 먹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그, 킹 제임스 버전은좀 틀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캐터피은 황충으로 돼 있거든요. 황충이 이렇게 나머지가 전부 다 다른 게 나와 있더란 얘기죠. 그래서 황충이 돼서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황충에서 보면 어디서 나냐면 그 요한계시께도 나오기 때문에 9장 1절 6절 말씀을,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이 열쇠를 받았더라. 무적행이 뭐예요? 그 지옥이죠, 지옥, 결국은. 그 다음에 그가 무적경을이이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이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어두, 그러니까 연기가 무조건 많이 나왔다는 얘기죠. 지금 옆에 있는 그림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황충이 땅 위에 나오며 전갈이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위에 그림이 전갈이죠. 그죠그들에게는 이르시되 뭐야고요?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칭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니까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666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만 해하라고 얘기한 거죠. 그런데 그러나 그들은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힘은 전갈이 사람을 쏠때 괴롭힘과 같더라. 전갈이 독과 똑같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날에 사람들이 죽기로 구해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지금 옆에, 옆에 나와있던 것이 황충이거든요. 황충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에서 나와있던 형태를 갖다 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게 발견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멕시코에서 발견된 건데 13세 어린 아이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9장 7절 10절에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그렇죠. 여기 보면 머리에 금 같은 관을 그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의 소리는 병과 같은 말들이 전댕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꼬리는 다섯 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요한계시록이 나왔다는 얘기죠. 요 내용을 보면 요게왜 좌측에 있는 그림이 그 황충을 어, 묘사한 그림이거든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위에 보면 손바닥 위에 사람 형태와 똑같은 해골이 있죠. 그 다음 오른쪽에 보면 뭐예요? 사람처럼 생겼는데 어떻게 해요? 날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를 보실까요? 자, 이게 뭐냐면 멕시코에서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 나온 게 오른쪽에 뭐냐면 이것을 갖다가 엑스를 찍어 보니까 사람 형태가 똑같이 생겼더라. 그 좌측에 보면 동전이거든요. 동전 크기보다도 약간 작은, 그런 그 사람, 그런, 그런 크기란 얘기죠. 엄청나게 작은 크기죠. 근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날아다니었던 거예요. 그 촬영, 실제 있었던 게 촬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바로 좌측에 있는 거였었어요. 이게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여기 딱 잡아보니까 사람처럼 이렇게 생긴 거예요. 전부 다요. 그리고 뭐예요? 여기서 보니까 이 요정에는 뭐예요 뒤에 전갈 같은 어때요 침이 있더라고 나온 거예요 요, 요, 요 동그랗게 표시돼 있지 거기 침이 있더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날개가 있고 전갈 같은 꼬리가 꼬리와 쏘는 살이 있더라고 된 거죠 자 우측에 있는 게메소포테니아 마균 신상이거든요 거의 이거와 비슷한 것처럼 생겼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황충이라는 것은 황충이 발견됐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마지막 때가 되지 않았겠는가 그 그러니까 추측을 해보는 거죠 자요. 여기서 보면, 자, 시원한 자들과 너희는 깨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 끊어졌음이니라고다기록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여기 보면, 자, 요한계시록 1절장 1절 2절을 보면, 또 일곱 대절 가진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많은 물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죠? 이 세상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뭐예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를 취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는 뭐예요? 술 취하고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취하였다 이스한 곳에 모여 가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너희는 울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민족이 뭐예요? 강하고 수많은 사자의 이빨 같은 암사자의 얼금리 같은 그런 사람들이 너희한테 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내 포도주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그 가지를 하얗게 만든다 하얗게 만난다. 갉아먹어버리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 결국 뭐냐면 이 황충이나 메뚜기 떼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전부 다 갈가 먹어가고 아예 그냥 껍질배에 없애버리겠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천녀 어렸을 때애커는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를 동이고 애국한 것 같이 할지오다. 뭐냐면요. 그 어렸을 때 남편을 약혼자자를 만났을 때 얼마나 애틋하고 사랑하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렸을 때, 그를 잃었을 때, 그가 그를 죽었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애통할까. 그거와 똑같다라고 얘기를 묘사하고 계십니다. 소재와 전재가 끊어졌고 제사장은 슬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제사장은 할이 없게 돼요. 그다음에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였도다 그다음에 바티 소산이 다 없어 없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뭐라고 하냐면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사람의 즐거움도 말랐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재미가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와의 날이 가까워졌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게 뭐냐면 제사장들아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무슨 얘기야요 제사를 지르는데 성전을 드지 못한다. 왜 제사 드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다. 금시기를 정하고 성예를 소집하라. 이게 뭐냐면 시원성예입니다. 시원성예는 뭐냐면 결국은 마지막 때 우리가요, 추수할 때. 그그 하는 게 시원성예죠. 자. 음. 자. 그 다음에 이 땅의 주민들은 성전으로 모이고 여와께서 부르지를 때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와께서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과 같은 전능자게로부터 이를 이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어. 자, 그다 먹을 것이 끊어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썩어졌고 비었고 곡간에 기름질이 곡식들이 다 시들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씨가 뭐예요? 물 속에 하도 오래, 땅 속에 하도 오래, 그러니까 썩어서 없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속대가, 그 다음에 뭐예요? 꼬리 없어갖고 뭐예요? 양들도 아무것도 못 먹고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께서불르시져오니 불꽃들이 그들의 모든 나무를 살았습니다. 들짐성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들짐성조차도 죄를 받고 고통을 당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자 요에서 2장 1절 3절 보겠습니다. 자.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그러니까 시온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보면 시온은 구원의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였느니라고 돼 있습니다. 시온은 뭐죠? 우리가 구원이나 원을 받는 곳인데 거기서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고 얘기합니까? 시온 산에서도 시온에서도 마찬가지 뭐예요? 벌을 받고 심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그이장무월 하에서 보면 뭐냐면, 다윗이 시원산성을 빼앗으니, 이는 다윗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시원산성을 빼앗으니, 그 굴로 통해서 시원, 그 다윗성, 시원, 그 다윗성을 갖다가 시원성을 삼략을 하죠. 그래서 그걸로 한 다음에 다윗성고이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8절에서 보면 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결국은 뭐예요? 여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원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나 지는 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보복하는 날에도 시온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시온에서는 뭐예요? 원수 갚아준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한계속 14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들이 임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고 계십니다 14만 4천에 뭐예요? 아버지가 인을 치신 거라는 얘기죠. 그 사람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자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오 그 다음에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 같이 뭐예요? 캄캄한 날인데 새벽빛이 딱 비치면 어떻게 돼 갑자기 쫙 해서 전부 다 뭐예요? 밝은 빛이 나오죠 그러니까 뭐예요? 새벽빛이 산꼭대에서딱 퍼지는 것 같이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로 없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어둠이 침침해갖고 결국 전부 다 무슨 얘기예요? 다 멸망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이 그들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 뒤를 태우니 그들이 예전의 땅은 에던동산 같았고 이렇게 에던동산같이 아주 좋았댔지만 뭐냐면 그들이 나중에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더다 다 불이 타가고 어떻게 돼요? 남은 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해서 뭐예요? 우리가 그에던동산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보면 모양은 말 같고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메뚜기 떼들이 참다 오는 것 자체가 모양이 꼭 말처럼 보이고 꼭 기병처럼 보이고 산 꼭대기에 뛰는 소리는 병고 소리와 같고 불꽃이 건불고 사르는 소리와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웅웅거리고 소리가 아주 거대하고 전쟁터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물이 나에에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울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요와여를잘 맞추고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군대와처럼 가고 있더라고 이기하고 있습니다. 자 피차에 부딪히지 않냐고 각자 자기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류에 달리며. 어떻게 해요. 어,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 땅이 진동하고 진동하며 하늘에 떨며 해와 달이 컴컴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다라고 했습니다. 자, 해가 뭡니까? 해가 해는요. 우리는 진리를 상징합니다. 그은 다른 뭘까요? 다른 교회를 상징한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럼 별은요? 별은 성도입니다. 자, 진리와 교회와 성도들이 뭐요? 전부 다 사라져 보고 없어진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뭐냐면, 해와 달이 캄캄하면 별들이 빛을 거두다. 이 말씀이 또 어떻게 해서 나오냐면,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어디서 말씀드리면, 자,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환란날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더라.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다 없어지고 말린다. 이게 죠 요한계절에서 보면 뭐냐면 9장 2절에 보면 그가 무적경일 년이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이 연기 같은 연기가 같은 연기 올라오면 해와 공기가 그 구멍 연기로 말미암아어 얻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황충이 올라오는 거과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3멜하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아까 그서, 아까 그서 별을 뭐라고 했죠? 별을 보세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내가 오른 데가 올,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은 그 별과 같다는 것은 성도며 지혜로운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성도를 갖다 얘기하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로 합니다그 지혜 있는 자가 결국 성도란 얘기죠. 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여호와께서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신용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게 크고 심히 두렵도다. 여호와의 날은 무슨 얘기예요? 심판의 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당할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2장 17절을 보면 자, 요 제목을 제가 이렇게 달았습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어께 돌아오게 했는데 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마음을 다해 내게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어께로 돌아올지 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무슨 얘기야? 우리가 형식적에 우리가 뭐냐면 현상만 보지 말고 본질을 완전히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뭐 생각 모든 것까지 다 바꾸라고 얘기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하고 나한테 돌아온다면 뭐라고 얘기하세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예로 초집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아까 시온 성예로 초집하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하는 이가,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녀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모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모든 사람을 다 데리고 나오라고 얘기죠. 자, 이게 야고부서에서 보냐 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러면서 하는 이가, 자, 뭐라고 해. 그래? 교회의 장로들은 청할 것이요. 그들이 주위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지니라. 믿는 기도는 병든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리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신을 받으리라 의인의 간거는 역사함이 큼이라고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 다 나와서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여호와를 섬기는 제자장들은 울며 이르기를 주위 백성들은 불빵이 여기서서 기도하죠 그러면서 구원해달라고 얘기하죠. 하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이방의 조롱거리가 되지 말게 어서야 하나님 어디 있냐? 니들이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 어디 있어? 한번 보여봐.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자, 요서 2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응답하여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실 내가 흡적하리라 말미암아 너희가 그렇게 함으로 흡적할 것이다 다시는 용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북적군대 북적군대를 쫓아내리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중에 보겠지만 북적군대가 과연 뭘까요 그러니까 뭐 아수르도 되고 아람군대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북적군대를 쫓아내고 있습니다 시돈과 도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보면 쫓아내리니 여호와께서 큰일을 행하였음이라고 얘기하습니다 땅이 두려워지고 두려워지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요? 보호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2 3 절에 보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즐거하라. 이름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름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고 계십니다 자, 이름비는 뭐고 늦은 비는 뭘까요? 자이 이른 이준비는요 우리가 성령 강림할 때 뭐라고 나옵니까 자 성령 강림할 때 뭐냐면 마가에달아보에서 성령 강림할 때 뭐예요 그것이 뭐냐면 성령 강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름비라고 보십니다 그럼 늦은비는 뭡니까 늦은비는 우리가 파종을 할때이른비가 오고요 늦은비는 결국은 추수할 때 늦은비가 오는데 늦은비가 올 때는 뭐가 있습니까 곡식이 여물고 곡식이 무거워지게 만드는 거죠 알곡과 가라지를 만들 때 알곡을 만드는 것이 결국은 늦은 비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늦은 비는 성령 충만하는 거죠, 결국은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늦은 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늦은 비는 우리가 심판을 갖다 우리가 기다리기 위해서는 우리가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들, 그런 것을 견고히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열매가 너희는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마지막 갈때그 추수하고 난 다음에 뭐 하고 있습니까? 키질을 하죠. 키질할 때 어떻게 합니까? 키질할 때 무거운 것들은 어떻게 해요? 무거운 것들은 내가 가라앉지만 그 가벼운 것들은 어떻게 해요? 날아다니면 날아다니죠. 그러면 결국 고난을 많이 당할 수 있으니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늦은비를 통해서 너희가 성숙하고 너희가 갖고 있는 믿음을 확실하고 어떻게 해요? 너희가 알곡과 알곡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며 도에는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로다.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니치와 황충과 팥충이가 먹은 해수대로 너에게 갚아줄 것. 그러니까 너희가 고난당한 만큼 다 해줄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는 없을 줄 너희가 알것이라 너희가 그때 다른 사람한테 증가. 우리 하나님 여기 있어라고 자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시온산에서 피할 길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 오늘 본문 말씀인데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쇼킹했던 게자 32절 말씀입니다. 자, 자 32절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보세요. 자, 이게 참 보세요. 자, 시온산에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거라고 말씀합시다. 그러니까, 결국 시온산에 가면 피할 사람이 있다고, 피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은 자 중에서, 남은 자 중에서, 시온산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 중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더래도 구원을 받지만, 주여져야 하고, 교회에 나오더라도, 어떻게 돼요? 부름받는 자는 따로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걸 보고 정말 쇼킹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자는 구별되어 있다. 자, 정해져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자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장 17절, 20, 20절, 2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자, 요 말, 아까, 아까 말씀드린 뭐예요? 28절에 보면 자녀들이 장례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요 말씀을 사도행전 2장에서 그대로 전용 저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말세. 그러니까 요렇게 될 때는 말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지금은 뭘까요? 지금 말세 마지막이라고 본다고 생각하십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보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28절을 그대로 인용하고요. 자 주의 보세요. 주의 크고 영리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여기서 뭐라고 되죠.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빛같이 변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분 보세요. 어떻게 똑같죠.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자, 3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얘 되어 있죠. 근데 요에서는 그 뒤에 첨부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시온산에 있더라도 너희는 여호와의 부름받은 을 사람은 따로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알곡이 되고 가라지가 되면 결국 우리는 심판받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3장 1절에서 8, 8절을 보겠습니다. 자, 보라, 어, 사로잡힌 자들이 돌아오게 할 그때 사로잡힌 자 그때가 뭐냐고요? 사로잡힌 사람들이 뭐예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팔려가고 그 아람에다 팔려가고 시원과 두루에 가서 그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할 그때에 망국을 모아 여호사밭 골짜기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위하여 그들을 신문하리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서 흩어버리고 나의 땅에 나누었습니다 뭐예요 적궁 적궁 애들이 다 나쁜 애들이 나라를 갖다가 남유다 북이사를로 바꿔버리고 또 뭐예요 또 팔려가고 노예를 만들어버리고 땅을 점령하고 어떻게 요 와서 공격하고 아스 그 당시 에 아람왕인데 와서 공격을 무작정했죠 바나다타고 하시야리 와서 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자또 제비를 뽑아 내 백성들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그 다음에 소녀를 술과 바 말이 됩니까? 근데 지금 시대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호스트바, 그 다음에 뭐예요? 매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지금 상황과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자그 그 다음에 두루와 시돈과 브레세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너희가 내게 보복하느냐. 만약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라. 네가 한번 덤벼봐덤벼보면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어.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아 나의 진기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히스기야 왕이 뭐예요? 곡관을 다 보여주니까 그거 다 갖고 와버린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갖고 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 팔아서 멀리 떠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을 괴롭혔던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것에 대해서 내가 결코 가만두고 좌시하지 않고 너를 심판하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보라 내가 그들을, 내가 그들을 너희, 너희가 팔아 그곳에한 곳에 나오게 하고 그 그거 팔아게 한 곳에서 나오게 하고 너에게 머리를 돌려서 너의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 것이다. 너 고대로 갚아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내 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자 여기 보면 뭐가 돼 있습니까? 자, 유엘서에 보면 시두원의 피할 길이 있다. 자, 너희는 모든 민족에서 이렇게 널선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의 모습은 보습을 쳐서 칼로, 농기구 갖고 칼로 만들란 얘기예요. 낫을 갖고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이게 뭐예요? 약한 자도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이게 뭘까요? 이게 북한이에요, 북한. 국민소득이 아주 미 하위인데 지금 뭐 만들었어요? 원자폭탄 만들고 뭐예요? 나, 나 강해, 까부지 마.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니들... 뭐든지 네가 갖고 싶은 것 갖고 다 만들어봐 네가 무기 같은 거 있으면 다 갖고 와봐 내가 가만두지 않고 널싹 쓸어버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톡히 와서 모일지다 여호와여 주위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어디로 여호사밭 골짜기로 내려오게 만들 얘네들 다내려와 갖고 어떻게 해요 여호사밭 골짜기 완전히 싹쓸이 해버리겠다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민족들이 일어나서 여호사밭 골짜기로 올라올지오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으로 라고 있습니다 자여이 기드온 예, 기드론 골짜기가 뭐냐면 여호삿골짜기라고 학도 그다음에 길라라못도 그렇게 되지만 확실하지는 않지만 사실 그여호삿 골짜기를 갖다 기드 기도, 기드론 남아 저 골짜 기 여기라고 기드론 골짜기라고 얘기하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전 바로 밑에 있게 있고요. 여기 골짜가 있고요. 그다음 에 여기서 보면 아, 여기서 보면 여기 저실루엄 연못이 있고요. 흰놈 골짜가 기옆 좌측에 있고 우, 위쪽엔 개새만의 동산 그다음에 오른쪽에 감난산이 있습니다. 자, 감남산인데, 감남산을 한번 볼게요. 이게 요게, 요게 기, 저 기드론 골짜기, 여기 여호사밭 골짜기, 도요 골짜기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나온 게 뭐, 요 감남산인데, 감남산의 특징이 뭐냐면, 그, 요 보세요,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사무엘하 18장 18절에 보면 있습니다. 압살렘이 살할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그게 뭐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렘 기념비라 읽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바로 여기예요 압살롬에 있는 것이 바로 기도원 골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게, 이게 잘안보이는요 이거 잘못됐네요. 자, 어, 보고요. 그 다음에, 그, 너희는 나섰스라 곡식이 것다 와서 발붙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이 악이 큽니다. 결국은 술을 갖다가 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요? 취해서는 안 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어, 여호사밧 골짜기는 뭐예요? 결국은 여호사밧은 어떻게 해요? 심판의 골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1 4 절에 보면, 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날이 가까미라 무슨 얘기예요? 여호사의담 나쁜 놈들 전부 다 쓸어 갖고 어떻게요? 에돔 시돈 두로 블레셋 모든 사람 다집어넣어갖고 어떻게요? 여호와께서 완전 히다싹 쓸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때 뭐예요? 해와 달이 캄캄하면 별들이 그 빛을 거두더다 그러니까 뭐예요? 진리도 없고 성도도 없고 교회도 없고 모든 것 갖다 다 없어버리겠다. 그, 기, 그 거기서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호사밧 골짜기 전부 모 없어지겠다, 없어버리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시존에서 불을 짓고 그다음에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목소를 리 내시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보호해줄 것이다고 합니다. 자,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여하나님이 여와, 여호와인 줄 내가 알 것이다.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입니다. 자, 보면 이게 남 예수를 예루살렘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3장 18절에서 보면 이되돼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샘이 흘러나와서 시띵 골짜기에 되리라.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애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라. 애돔 족속이 어딘지 알죠. 다그계곡 속에 있던 그돌 위에 있던 것들 다황무안 뭐예요? 돌이 되겠다. 그다음에 애굽도 황무지가 되겠다고 얘기합니다. 유다 자손의 포악을 행하여 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어떻게 해요?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씀 하씀이 계신다. 자, 유다는 영원히 있 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로다. 자, 근데 이 당시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AD 70년 디아스포라 하면서 유다 그그 그, 그 성전이 다 붕괴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다윗 성전 다 붕괴되면서 전부 다 디아스포라하고 전부 다해갖고 나라 없는 떠돌이가 됐죠. 근데 1948년에 뭐예요?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건국을 하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죠. 내가 전에 피해을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줄게. 뭐예요? 옛날에는 뭐예요? 원수 갚지 마. 원수 갚은 건 내가 할 거야. 근데 뭐라고 계십니까? 이제는 갚아줄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갚을 때가 됐다. 말세지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갚을 테니까. 되니까 관계없다. 해주겠다. 여호와께서 시원해서 거하시며 여호와께서 심판의 날에시원해 거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구원을 하고 나머지 것들은 심판시키겠다. 그렇게 말씀을 계십니다 자 어,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초림과 재림, 구원을 알고 심판을 갖다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자 보세요. 자 요에서 2장 3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음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가슴에 내마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정말 가슴에 가슴판에다 딱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교회 다니더라도 시온산이 뭡니까 구원의 날이죠. 구원의 받더에도 뭐요?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자가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자 그럼 심판 날은 뭐냐 여, 여, 저, 요에서 2장 구절 12절을 보면 돼 있습니다 민족들이 일어나서 여호사밭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서 앉아서 사면들의 민족들 다 심판으로다 자 뭐예요 여호사밭 골짜기뭐 심판의 골짜기에서 전부 다,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여러분 좀 생각할 필요가 뭐냐면 모든 천지서에서 보면 구원과 심판이 함께, 함께 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회계망치한 그런 구원파 같은 그런 믿음을 갖지 마시고요 교회 다니더라도 열매가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 요엘서나 각장 선지자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바로 이내용들입니다 남은 자 중에 여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입니다